안녕하십니까 치유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그 방진구를 설치하고 사용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추가로 가공을 한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럼 가시죠 저 안쪽에 볼트, 이 볼트가 있거든요. 이 볼트와 그 다음에 이 신발대 밑에 볼트를 풀면 이 카바가 해체가 되거든요. 그러면 해체해 가지고 이 이음부 중에 한 부분을 분리를 해요. 그래 놓고 이쪽 따로 저쪽 따로 해서 다시 조립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 공간은 카바로 막을 거예요. 일단 이렇게 해서. 기계에 설치할 수 있는 준비는 해놨고요 그 다음에 보여드릴 게 얘들입니다 자 얘는 이렇게 해서 카바를 하나 만들어서 붙였어요 근데 이쪽은 다행히 불용 자재가 하나 있어 가지고 이게 만들어서 붙였는데 이쪽은 아직 적당한 소재를 못 찾아 가지고 아직은 그냥 플라스틱으로만 일단 막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피스톤을 고정시켜주는 부분인데 얘가 이렇게 설치가 되거든요 에어를 공급을 하면 빠져버려요 그래가지고 이게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져나가지 않게끔 고정을 시켜 주기 위해서 양쪽에 양쪽에 볼트를 이렇게 하나 박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밑에 피스톤 고정 플레이트 고정할수 있는 플레이트에도 한쪽에다가 탭을 추가 가공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설치가 되면 적어도 날아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됐다 그래서 안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연결이 되고 나면 여기에다가 고무줄이나 스프링이나 뭔가 이렇게 좀 잡아줄 수 있는 걸로 연결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얘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추가 가공을 했고요 음, 그럼 이제 설치를 한번 하러 갈게요 따라와 따라와 지금부터 설치를 하는데 중요한게 뭐냐면 설치 위치에요 척이 있어요 척이 척에 쪼가붙은 척이 있고 심압대가 있어요 아 얘는 심압대를 꼽아야 됩니다 심압대 없이는 가공이 안돼요 힘든게 아닙니다 안돼요 그래서 그 점은 반드시 유념하시고요 그 다음에 설치 위치가 소재 길이의 중앙에 할건지 아니면 3분의 1 지점이나 3분의 2 지점에 할건지 이 부분들을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저같은 경우에는 3분의 1 지점에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소재가 두꺼운 부분이 45파이거든요 이 45파이 구간이 끝나는 지점 밖에다가 설치한거예요 이유가 항사이안 깎아진 부분하고 깎아진 부분하고 단차이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 단차이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이 단차이 바깥쪽에다가 설치를 해서 가공을 해보고 상태가 이상이 없으면 나중에는 가운데다 놓고 일단 그렇게 해서 어, 설치는 했어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다 보면 어? 이거는 왜 한쪽에 치우쳐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중앙 쪽에다 설치하는 게 낫겠죠 어, 위치는 각자가 알아서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저는 그 쪽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미리 상판과 하판은 볼트로 같이 기을 해놨습니다 어 이렇게 일단 대충 설치해 놓고 어이 베드의 직각 부분을 확인을 해야겠죠? 저는 이 직각자를 사용해서 확인을 할 겁니다 음, 어 대충 나도 딱 맞는데? 그죠?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얘는 이 위에서 이 플레이트가 앞 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어, 위치를 더 정밀하게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얘는 이렇게 꼽아도 되고요 이렇게 꼽아도 됩니다 근데 그거는 위치에 따라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가조립을 해 주시고요 얘는 지금 고정이 된 상태입니다 얘는 들썩들썩 하지 않고 이 슬로톤을 향해서 왔다갔다 할수 있을 정도 이 정도로 해서 가조립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피스톤 똥 소리가 아주 정 합니다. 빠지지 않게끔 그래서 얘는 이따가 위아래 어필을 조정을 해야 되니까 살짝만 그냥 빠지지 않을 정도만 조정을 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피스톤을 내야죠. 피스톤은 이렇게 놓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놓으셔도 돼요. 그리고 넣은 상태에서는 아직 호스를 연결하시면 안 돼요. 이 플레이트가 고정이 돼도 이 피스톤 헤드가 양쪽으로 15도씩 한 30도 정도가 이렇게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설치가 잘못되어 있어도 올라가면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얘가 부착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에다가 소재를 한번 걸어볼게요. 이제 심압대를 끌고 와야죠. 약 손가락 한개 반에서 두개 정도. 쪼를 풀었다가 다시 쪼여가지고 이 선이 이 소재는 소재는 동심이 아니에요. 소재를 걸었으니까 이번에는 에어를 연결을 할게요 이렇게 에어를 주입을 하시면 자리를 잡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플레이트 고정 볼트를 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에어를 뺍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볼트도 체결을 해 가지고 그 후에 피스톤 고정 볼트를 있는 힘껏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 놓으면 옆으로는 움직이는데 밑으로는 에어 압력만큼 유지를 해요. 그다음에. 반대쪽도 이 상태에서 선정리는 깔끔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핸드밸브 레버를 이용해서 얘를 작동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M08, M09 그 다음에 컨베이어를 돌려주는 M24와 M25를 이용해서 전기적 신호를 줘가지고 솔레노이드로 작동을 시킬 수가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